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아오디저택! 예요! 예? 예 아, 담미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담미호님은, 어, 목소리가 참 예쁜 것 같아. 어미님도 목소리가 엄청 좋잖아요. 연기도 잘하고, 역시 미호님밖에 없다니까! 항상 이렇게 칭찬만 해주니까 몸 돌파를 모르겠네 <웃음> 아이고 또 요로르네 요로르가 또 새잘기지 새잘기 세상에도 제일 귀여운 여자 요르르공주님이에요공주님공주님 <웃음> 공주님. <웃음> 요로르는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네 진짜 꽃집어서 죽이고 싶다니까 <웃음> <웃음> 아이 댕댕이잖아 댕댕이 정말 귀엽단 말이야 음, 안되겠다 너는 뽀뽀만 해야겠다 <웃음> 여매님 저 처음이었는데 <웃음> 그래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 없었어 아이 몰라 <웃음> 저 저들 또어어 저는, 어, 어, 어? 저는 왜안 해줘요 나가 너안 어, 어. 이쁘니까 어. 아이안 <웃음> <웃음> 음. 음. 이뻐 어저 어떻게 돼요 아니, 봐리 빨리 빨리 별로 빨리 빨리 는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리 없는데 리아리 빨리 나 깔까? 리아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부리부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나는 저기 일본에 살고 있는 음. 경기도 음. 경기도 출신 김모 씨한테 들었거든. 네. 아 김리아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날 좋아한다고 헛소문 내고 간는데무 기분 나겠다 정말 우리 동년대 말이야. <웃음> 그러니까 어,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프로페셔널하지 맞아. 못하는 모습. <웃음> <웃음> <웃음> 어? 뭐? 어, 어. 다들 뭐라고 했어? 어? 나 정신 나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우와! 어? 아이고 봐! 어? 리아야 들어가 있어 아직 말안 끝났어 응. 맞아 더가야 돼요 기따! 아 진짜 못생겼대 뭐, 아 진짜 알 아직 진짜. 끝난 줄 아네? 아 댕댕이는 뭐할말 있어? 예? 네? 리아님이 맨날 자꾸 제 몸을 만지고 마! 아진 이거 여기서 말해도 되나 몰라! 이거 성희롱 아니에요? 뭐, 만진다고?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있지 뭐예요 어. 네가 강아지 같아서 머리를 쓰담쓰담 해준 거겠지 아, 그런데 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아 평소에 녹화 시간에 내가 안 일어나 늦잠 자네. <웃음> 아, 맨날 맞아, 맞아. 지각하는 거 있지? 그래도 내가 택시 타고 와서 지적 깨워서 온다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욕할 때마다 트름하고 막 두꺼비만이야. 개굴개굴을 따르면 <웃음> 됐어. <까슴다시겠어. 웃음> 맞아, <웃음> 맨날 똥이나 똥이나 찍끼고 어디서 배우는 돈, 노메는지 모르겠어. 머리에 아, 똥이나 가득 가지고 <웃음> 매너라는 게 없나 봐. <웃음> <웃음> 어, 아, 얘들아, 근데 그나저니 리아 어딨어? 아이, 까, 니가 있는 없는지도 모르고 욕해버렸네. 야! 음. 없으니까 이렇게 재밌는데? <웃음> <웃음> <웃음> 미아가 없으니까 더 재밌는 거 같지 않아? 우리 약간 텐션 올랐는데 <웃음>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거 우리 케이크 깔요 파티나 하자? 나 <웃음> 더이상 못 춰봐. 쪼마 쪼마 쪼마. 나못춰나못 춰봐. 좋준비 오! 오! 오! 사과해! 사과해! 사과하라고! 오! 사과해! 그건 사과야! 진짠데! 자 여러분들 어쨌든 아오니 저택 시작했고요 21분 안에 여기 저택을 탈출하면 은 인간의 승리, 괴물이 저희를 다 죽이면 괴물의 승리 시작합시다 게임 시작! 아이템을 얻어야 돼 일단 아이템을 좀 얻어볼까? 많이 화가 났나 본데? 벌써부터 이렇게 죽인다고? 많이 화가 났나 본데? 아니 벌써? 아템을 그랬어.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어? 야, 벌써 다죽였 어, 어, 어. 근데 나는 무지 솔직히 난 시작하자마자 죽였다고. 맞아, 나 지금 기회도 없었어. 괜찮아, 괜찮아. 나 엔더진주 있어. 봐 아, 어. <웃음> 아, 리아야, 사과하면 한번 살려줄래? 빨리 봐. 아왜다 죽냐고? 야 하지마 하지마. 사과해 사과해야지 사과해야지. 온다 온다. 야왜 반성하는 척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다들 사과 한 번씩 해요.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럴 유도 아니고 방송 재밌게 알려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래. 그래. 사실 맞아. 다 거짓말이잖아 맞아 맞아 나 거짓말 진짜, 웃기려고 저... 한 거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다들 아, 저를 진짜. 사랑해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뭐래? 이 M자 탈모야? <웃음> 시작이망쳐아하하하 <웃음> <웃음> 에드라, <웃음> 진짜, 진짜, 마 진짜, 진짜, 마자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웃음> 나... 하... 하... 하... 나갈까? 미아가 어딨지? 빨리 비밀번호를 찾아야 된다고? 피부밖에 안 남았어. 어어요 우리 오오오오오오 나가! 네가 나가 판칙이야 <웃음> 아, 괴물은 이 문을 못 엽니다 장롱문을 아 리아 욕을 많이 했더니 많이 화가 났는데 이번은 <웃음> 빨리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어, 저거 집에 보노? 시기랑 튀는 이 아! 아! 아! 아! 아! 아! 까 그런 소식을 들으셨 아! 군요 아! 댕이가 제가 댕댕이를 만졌다는 얘기는거 <웃음> 내가 언제? <웃음> 난 그런 얘기 한적 없어 그걸 방송에다 얘기하다니 <웃음> <웃음> 진짜 만졌다는거야? <웃음> 어쩔 수 없군요 기왕이 이렇게 된거? 마구 만져줄거야 리아가 많이 화가 났다 빨리 찾아야 되는데 <웃음> 리아가 많이 화가 났어! 많이 화가 나서 변종시켰어! 어. 어. 일본어가 어딘가 있을거야 그 만져, 만져, 만져, 만져. 이러다 피부가 달아버려 말이야 우리 만져보니까! 나를 욕한 사람이 근처에 있구나 여긴가 아니 어떻게 알아! 참을 수가 <웃음> 없습니다 저는 <웃음> 여러분들의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웃음> 귀신이 되었답니다 욕먹은 만큼 다리가 늘어났네 <웃음> 저는 여러분들의 욕을 먹고 너무 화가 나서 괴물을 택했습니다 <웃음> 각오하시죠 <웃음> 아, 웃겨 <웃음> 오케이 일단 지하에서 보다 납시다. 위에 여기는 비밀번호 없어. 나머지 비번호 맞죠? 얘들아 나 비번 두개 찾음 나머지 있는 사람 지금 11분 남음 아 죽었어? 여기 수상한 곳이 있다고 방에 점프 맵 같은 게 있는데 내가 못 올라가 점프 맵을 못해서. 알았어. 아! 아! 아! 아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아아어요루루 <웃음> 아! 아! 와주었구나 역시 세상에서 제일 깜찍한 요루루야 안녕 나 인형의 크레 군주님 요루루 공...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죠 공주님. 오케이? 아 요루 여로... 아 진짜 M 처 타이머 김리났다면 힘들다니까 그렇다니까요 아 저기 온다 <웃음> 야너 지금 어떻게 어떡하죠 먼저 지나가봐 알겠어요 밀기검 있네 <웃음> <호우>! <웃음> 아 뭐죠 <웃음> 철창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웃음> 뭐요? 칼창이 <웃음> 아, 말... 좀. 하나 더...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내가 굿, 처리했다고. 굿, 굿. 오. 야, 댕댕이를 그렇게 만지겠대. 선전 포기했어. 강아지 만지는 건 어쩔 수 없지. 아, 그치. 귀여운 거. 귀여우면 만져야지. 맞아, 맞아. 비번, 비번? 비번 있는 사람? 모두 빨라져라 어, 무슨 점프맥 오. 같은 데 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둠 속에서 갇혀서는내마음은모르고 야! 지 아, <웃음> <말씀해 보시지요. 웃음> 지 그럼, 뭐야? 지각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그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 여기 너무 뭐 음침해 마침 잘 됐다. 8분 남았어. 빨리 나가야 돼. 아! 어, 어? 어? 내가 끝내네 오케이. 빡치 가자. <웃음> 아, 자, 얘들아. 아! 뭐? 리아를 놀리면 안 됐었는데. 리아를 욕하는 순간 리아가 뒷담 개물이 되어 버려서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얘들아 중간에 있어 대기중 아! <웃음> 아니 중간에 있어 대기중 대기중 아 우리가 오. 너무 리아를 심하게 욕했나 많이 화가 났네 아니 뭐 언제 욕을 했어 다 사실인데 아. 아. <웃음> 왜 떨어지는 거야 아. 어? 바로밖에 있어요 바로밖에 나 이게 요루룬줄 알았는데? 뭐라구요? <웃음> 나 이게 요루룬줄 <요르른> 알았는데 <웃음> 요루룬가 왜 저기있냐? 아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 나진 않아요! 어? 적었세요 어? 앞이 안보여 앞이! 앞이 안보여서 그랬어! 아니 앞이 안보여서 나갔는데 <웃음> 김리아가 <김니아가> 있냐 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들의 죄를 아셨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욕하면 안됩니다 알겠라이 개발이야! 탈모가 <웃음> 죄는 아닙니다 죄야 죄! 탈모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라고! <웃음> 네, 평생 그렇게 놀리면서 여기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시길 기도합니다 어쩌라고요! 그래봤자 니는 평생 탈모잖아이 대머리야! 오, 오, 오, 저거는 못 참겠군요 민머리 대머리 키미하는 대머리 민머리 어, 대머리 키미하는 빡빡이 빡빡이래요 빡빡이래요 빡빡이래요 빡빡이래요 빡빡이래요 빡빡이래요 빡빡이래요 죽었는데? 네죽어 죽었어 야! 요르르가 놀려서 죽었어 죽었어 빨리 와 충격에 있지 못하고 너무 웃기네 어, 잘 붙었다 어? 아니겠지? 떨어지진 않을거야 요르르가 요르르가 입으로 죽였어 아싸야 되는 건데, 아깝다. <웃음> 빨리빨리 비밀번호... 여기였나? 분명히 점프맵이 있다고 했는데? 그쵸? 어, 여기다! 왜? 네? 이 점프맵이 있을 때 여기 비보도 있는 것 같아! 점프맵? 어? 뭐야? 엔더주즈 던졌는데, 분명?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오케이, 세 번째 비밀 번호 첫, 둘, 하나 오케이, 101땡 하나 찍으면 되겠다 하나 찍고 나가자 오! 어어오랜만입니다0명 어! <웃음> <웃음> 포션. 1 <웃음> 아, 점프 못하지 명포 포션 때문에 할수 있는데 1 101 101 101 1 0 엉덩이에 무늬도 있구나 이쪽으로 점프해보자 여기 숨어있다가 간척하면서 다른데로 갈게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잇 허우 으이 있어? 수명포션 수명 있어? 나 없어 없어 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나갈 수 있는데 우린는 죽었네 아템템좀 먹을까? 이거 뭐야 멀미? 애, 애들 좀 데리러 갔다올게 2분밖에 안 남았어 나가야 돼 빨리 갔다올게 이 근처에 있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후퇴 후퇴 흠흠 <웃음> 얘들아 2분 2분 2분 2분 야 투.. 두명두명 포션 있는 사람! 두명 포션! 요요요아 같이 뿌리고 가자 같이 뿌리고 가자 같이 뿌리고 가자 같이 뿌리고 가자 뭉쳐 뭉쳐 뭉쳐 뭉쳐 펀체션. 뭉쳐 알겠습니다. 뭉쳐. 뭉쳐도 바로. 바로 비번 찍고 가자. 요리를 어디 있어? 빨리 지금 1분밖에 안 나와서 가야 돼.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뭉쳐 뭉쳐 뭉쳐 뿌려 줄게. 뿌려 줄게. 뿌려 줄게. 뿌려 줄게. 일로 와. 뭉쳐 뭉쳐. 가! 가! 아, 아, 가! 찾았다. 다 죽여 버릴 거야. 아. 아 오케이. 어? 비번 이거. 비번호. 이거. 이거! 엔더진 주 엔더진 주 나가야 돼유르로는 어, 살아있네? 엔더진 주안나가죠어 나가졌어! 나가졌어! 빨리 나와! 가자! 달려! 달려! 1분 1분 1분 1분은 시.. 돼! 시간 돼! 1 0 1 3 1 0 1 3 x 1 0 1 3 오케이 1013 50초 50초 아직 한발 남았다 아두명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빨리 와요 40초 될거 같은데? 될거 같은데? 1 0 1 3 1 0 1 3 1013 1013 1013, 1013. <웃음> 1013. <웃음> 저기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저기 비비보는 비비 냄새만 맡게 해주세요 비비보는 냄새만 딩거 갖고 막 그래. 야, 야. 한 번만. 그래. 아, 아무 탈출을 냄새만. 아. 오케이. 관전하겠습니다. 뭐야, 나갔어? <웃음> 무서운. <웃음> 오케이. 한 목숨씩 드리겠습니다. 아! 한 목숨이 목숨 아! 목숨 드리겠습니다. <웃음> 지금 절 <절대 못> 나가잖아. <웃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웃음> 오셨군요. <야>! <웃음> 오셨군요. <웃음> <웃음> 요... <웃음> 와우. 와우. 투명 건지고 아투명 건지고 아이 명그 저항 포션 죽어야지 피를 보던가니까 탈출 아, <웃음> <근데? 웃음> <비밀보도 나니까. 웃음> 아 탈출 아무도 못했네 자 원래 이렇게 탈출을 해서 원래 이렇게 탈출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원래 이 방망이를 얻고 마법의 방망이를 얻어서 김니아를, 그냥, 빵! 응. 치면 이기는 거였는데. 빵! <웃음> 바로, 받아치기! <응. 웃음> 합체! 그만 때려! 아, 물속에 떨어지면은, 아, 됐다! 합체했어! 가자, 김니아! 다 죽여! 김니아, 죽여라! <웃음> <웃음> 김니아라, 나 합체했어! 어, 어, 어. <웃음> 어. 죽여라! 아. 나저 바빠. 누가 다 죽어. 대박 죽었네. 야 겠냐?